사참이 조사활동 종료일 12월 10일 사참이 활동 종료일 3월 10일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 2021년 4월 15일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세월호 참사 이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활동기간은 지금까지 2년이었습니다. 이두 사건의 무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사참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가습기 살균지의 피해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참위는 2년간 활동을 했는데요. 이 2년에 더해서 2년을 더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백서를 만들 수 있는 기간 6개월을 추가로 보장하는 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참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부여하고 관련된 기관들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어, 세월호 참사 관련된 범죄에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참위의 활동 기간, 그리고 일기 특조위의 활동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11월 2일 날 발의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3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숙려기간이 15일인데요. 이 15일 후, 즉 대략 11월 셋째 주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인 11월 넷째 주쯤 법사위로 회부되어 12월 초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일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참위의 조사활동 종료기간이 12월 10일이기 때문에 12월 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정대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든 과정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일정대로 법안이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